들었습니다. <웃음> 아 눈은 나와도 괜찮아? 어차피 껴서 모르지 않을까? 아 이렇게 하서안 머리 내리고 올 거야. 그뭐 아예 못 알아볼 거야. 아웃백이 아웃백 새크하우스. 와서 내가 메뉴를 뭐 먹을 거냐면. 샐러드에 백라순살를 네 추가할 수가 있대. 자 안돼. 아웃 아저기 사람을 못해 아, 아, 아. 아이고 난 적당한 하람을근기는고는 <목소리도> 좀 않니? 아니 넥스트 레벨. <웃음> 음... 아 이것도 괜찮은데? 음, 파랑파랑 좋아 카페를 갑니다 우리 머리 보인 아, 갤럭, 갤럭시 유저? a l a x y u 장 o s 일이고요여기까지 i 여기까지 a l l y good. You're not good. 제 o u r e not good. y o t y 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이야나한아 얘가 쿠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다 달랐고요. 네. 시럽을 뿌려버릴게요. 네. 아! 이 지금 연애라고 있는데. 그거 아직 안 밝혔는데요? 행복 내일이면. 타트했어요 이제 그냥 클래스 주머니는 하와이. 자, 지다지 과금 소개팅 부탁을 해이다이 그치, 너 이따! 이 이따! 이따! 이따! 이어디따지 이따! 이따! 이따! 이따! 이따! 이따! 이따! 이 이따! 이따! 이따! 이따! 이따! 이 이따! 이따! 이따! 이따! 눈물도 붉어 같은데, 마한이흐다가떠리어보도 나도 떠들 이거 뭐해?